안녕하세요 우리 윤현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7월 8월에는 성경 퀴즈로 함께 했었는데 이제 9월부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아요 성자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 유년부친구함 친구가 오늘은 특별히 기도를 해줄거예요.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늘 같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친구들과 만, 만나지 못하고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함께 계신 걸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예수님을 더 많이 알도록 노력할 거예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가 기도를 아주 잘 해주었죠 우리 예수님 을 위해 함께 찬양도 함께 드려보아요. 우리 율동할 수 있는 친구는 율동도 같이 신나게 하면서 찬양을 열심히 불러봅시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행복할 것 같아도 무언가 허전한 것이 있어요. 방학 동안 들었던 구약의 성경 이야기 기억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속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텐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시기 위해 어떤 작전을 펼치, 펼치실 거예요. 어떤 작전을 펼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는 이런 말씀이 써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여름방학 때 성경을 읽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고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요? 혼자 스스로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하나님께 도려, 돌아오려고 하거나 돌아올 수 있었었던가요? 그렇게 훌륭했던 아주 훌륭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거나 착한 생각과 행동을 할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그렇게 할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오래전부터 서로 의논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구하자.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다시 데려오고 우리 아들, 딸로 삼자.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가장 알맞고 좋은 때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작은 아기의 씨앗이 되어 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 우리처럼 응애 응애 하고 울면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이제 할수 없게 되었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예수님은 할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이 되었는데도 할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바로 바로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모세도 할수 없던 것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때까지 잘못하고 잘못하고 또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율법의 법 아래에 메어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옮겨주셨어요. 헉, 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항상 두려워하며 떨고 무서워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아빠! 라고 반갑게 부르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작은 아기로 한 엄마에게서 태어나신 이유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럼 잊지 말아요. 우리 다 함께 친구들이랑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천천히 같이 생각하며 읽어보아요. 첫째,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좋은 때가 되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잘못한 일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읽었지요? 그럼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복습 퀴즈를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맞았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럼 행복할 수 없나요? 왜 그럴까? 맞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처럼 되었나요? 왜 그랬을까? 맞아요.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 혼자의 힘으로 다시 착해지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혼자서는 그렇게 절대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혼자의 힘으로 다시 착해지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무엇이 되기로 하셨나요? 맞아요. 사람이지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거지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할수 없었던 일, 어떤 일을 하셨나요? 친구들 기억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끝까지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어떤 자격을 다시 얻었나요?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성경 퀴즈도 풀고 성경 말씀 잘 들어주어서 고마워요.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잘못한 일이 있어도 이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이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